아 담배 피자는 게아니라 새끼야 그거 하자고 아난안 한다고 <웃음> 사실 저 아무거나 괜찮습니 이건 그냥 볼펜 이아니야 그런데 나한 거나? 야, 그럼 보기로 가자. 오예 오랜만에 또 마시겠네? 어, 응? 근데 나 어떻게 알아? 여기서 널 모르는 남자들 되니까? 마실래? <목소리> 아, <우와. 목소리> 야, 이거 <왜> 촬영하고, <차려? 목소리> 어? 오늘 씨발 화난 놈이 됐거든? 나 탔어!